근데 네, 지금쯤에는 한 4분은 가야될 것 같아요, 슬슬 네, 딜러들 물약 부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근네 오른쪽 끝에 거 정도 하나는 지워주셔야 돼요, 딜러분들이 이덕 파이러요 3더 대마보 여기 하나 전사님 저기 에 오케이 굿. 유령 바로 타고, 유령 바로 타고 일단 아무도 안 죽었고 여기까지, 어휴 저, 저.. 저.. 죽기님 다 찌우고 대마보 준비, 대마보 포탈까지 있어요. 포탈 앞에까지 있어요. 포탈 앞에까지 씨앗, 씨앗 끝나면은 유령, 유령 스폰 위치 잡으시고, 유령 스폰 시앗 끝나면 시앗 끝나면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. 덧. 네 장신구를 지울게 저쪽에 하나가 있나? 저쪽에 넘어가면은 덫 하나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다이신 분들은 아저 법사님들이 좀 곤란하겠는데 땡기기 1 땡기기 1 땡기기 벽으로 부지런히 붙으시고 바로 유령 전부 주세요 회복제님한테 전부 주세요 블루 조금 빨랐어요. 유령 끝나고 해주세요 일단 다 살아있어요 저희 패턴 최대한 봐봐요 이거 막 쓰니까 더 데마보, 데마보 오이 네, 나이스 레이저 피하고 유형 제가 더지울거예요 이동기 깔려있네요 지금 바지토 쓰시고 와.. 살고싶다 시작도 됐다 4분 살았다 4분 넘겼다 아 아니야 법사 2명 잃었다 일단 <웃음> 법사 한 분만 살려주실래요? 어퍼님한테 전부 주실 수 있나요? 어퍼님한테 전부 주실 수 있나요? 카톡님한테 자극 남은거.. 세면님 카톡님한테 자극 줘 좀만 집중해 봐요. 일단 와퍼 님 가서 좀 살려 주세요. 와퍼 님. 제가 슬레이어 님 거를 할 테니까. 여기서 일단 본인 생석 같은 거 써서 일단 희록 최대한 하세요. 본인 희록까지. 다음 더 노는 거 장신구 돈분만 한번 밟아 주세요. 더 이동기 충전하시고 이거 끝나면 시작. 유령 도망가시고 유령 도망가시고 10퍼 남았어요. 이거 잘하면 돼요. 조금만 집중. 더 대마보, 대마보 힐러 둘에 딜러 셋 한번 최대한 해보죠 다음 처음. 아 긴장되는데 4% 큰 패턴 아직 없어요 좀만 집중, 레이저만 피해요 큰 패턴 아직 없어요 덫? 지금 하나 오는데 장신구 동분들 일단 더 최대한 피하세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생석 생석 생석 먹고 생석 먹고 왔다 <웃음> 아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아또 막트에 또 잡아 이거 갑자기 뭐야 이거 <웃음> 아니 <웃음> 우리 4분 때 넘긴 거 처음인데 그냥 바로 잡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거? 왜 마지막 균열.. 아 어떤 것 때문에요? 4분대 균열 말하시의 거예요? 어떤 게 조금 패턴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? 어분의 1이면 4이거이 완전 끝에 라기보단 달쪽에 까시면 되거든요